일로 와. 중지하고 애지야. 이거 까자. 일로 와. 일로 와. 중지한다 아니 애지 그만 괴롭히고.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일로와. 이거 보자. 우와. 우와. 니네가 자꾸 뛰어다녀서 이거 깔아야 되겠어. 다리 다칠까봐 아빠 이거 산 거야. 이거 엄청 비싸나? 우와. 야! 벌써 못 떴어. <웃음> 이거 어떻게할까야 <웃음> 야. 여봐 이거 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에지. 피해 봐. 피해 봐. 이거 니네 다리 다칠까봐 까는 거란 야 피해 봐. 거까게 우와. 나요 <웃음> 좋은데? 진짜? 응. 음. 음. 그래도 등신은 물었지. 애지. 아니 애지가 물었더. 음. 이놈이. 이거 봐라 얘기야자 이렇게 반 자르고 비교 해보자. 우와. 예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이쁘지 이쁘지. 넓게 준비했어. 안쪽좀더드까아빠 응. 아, 진짜 씻었어 이거 뭐야 이거 새거에다 어? 이렇데애들자었던아빠 진짜. 었어야얘패드 이게 뭐야? 야, 새로 산 대형 펜트인 줄 아는 거아니야 어? 야, 땀는다 이거를 가운데로 붙여야 될거 같아 안 그러면, 얘네들이 오줌 등을 잘못 써면 여기가 안에 들어가 중재 안 좋아? 네 어때? 중재는? 어, 아빠 팬티 뭐야 예 oh 오마이갓 <웃음> 얘네가 이거 물어안물어뜨야 무릎 되는데 무릎뚝 같은데. 같은데 지금 여기 이런 목퉁이 같은데 있지? 어때? 어. 응. 딱 맞춰서? 응. 완전 끝이 한 번에 한다고? 중저가져 물고기 저거 중 하나, 둘. 후! 으아! 으아! 아 으아! 이아 으아! 으아! 으아! 지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거으 주세요 주세요. 자, 앞으로선니게 자, 좀 쉬어. 너 진정해야지. 너 너무 흥분상태. 너 너무 흥분상태. 중지 너무 흥분상태. 흥분. 흥분하지마. 새로운 거를 보고 얘네가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나 보까저 손수건 복 그런 거 네. 같지 않아? 어? 아니, 사실 손수건 때문에 싸운 거거든. 그렇지. 아니, 손수건 때문에 싸움이 난 거야. 얘기 아, 봐. 너무 싫었어. 그래. 그러니까. 자. 자. 와저 자. 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와 수빠아수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수 아빠, 수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아 아빠, 아어아수 아빠, 아빠, 아